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관련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시작하면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근 공급 차질이 있었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우리 정부, 정부 대표단이 미국 본사를 방문했었는데 오늘은 그 방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313명입니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서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40일 넘게 네자리 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봐도 휴일인 다음 날인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적었다가 이주 후반에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정부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 뉴스를 통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